일단 누가음은 기준은 맞는 캐릭터를 뽑을 수 없다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킹이 없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킹이 없다라고 생각할게요 자 일단 타츠랑 저는 금속배트가 무가금 추천대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메르자르 가야 된다고 보구요. 그리고 남의 쿠다라스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노스냐 마치겠는데 전 제노스라고 봅니다. 저는 무가금 추천대으로 이렇게 추천합니다. 순서까지 굳이 매기자면 이렇게 라고 봅니다. 1번에서 버프 주고 버프 받고 앞에서 금속패드 같이 버텨주고 뒤에 메르자르가라도 안죽어주고 그리고 제노스 버프 주고 무광금 추천대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요게 맞다고 보거든요 맞는 캐가 없다고 보고 그러면은 무광금 추천대 2도 가볼까요? 소닉이 잘 떴다는 과정으로 자 그러면 이제 소닉 때 소닉, 유, 소닉이 소닉이 타츠보다잘 뜨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걸 생각해야 돼 소닉 때또 남의 쿠자라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소닉 그리고 무장이니까 금속배트 이게 맞지 않을까? 필수 캐릭터 알려주세요 무가금은타츠마키가 필수 캐릭터예요 근데 이게 효율은 더 떨어져요, 소닉대기 소닉대기 효율은 타치기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타치마키가 일단은 무가금한테필수예요 소닉이라고 했을때 이렇게 될것 같아요 마치기는잘 키워야 해 마치게 마취기 121부터 마치게도 성능 좀 나온다 하더라고요타치대기면 남애고 소닉대기면 마치게가 맞아 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놓고 마치게로 올려서 달팽이랑 마치게 차이가 뭐죠? 일단 둘다 버프를 주는 캐릭터잖아요 일단은 둘다 버프를 주는 캐릭터인이달이이는공격 이때, 이때, 이때, 이때, 이때, 이때, 이때, 이때, 이때, 이때, 이랑이격력